아, 오늘은 동지입니다 이민년 어, 음력 1월 29일 어, 양력으로는 12월 어, 22일 어, 동지인데 어, 체리지 동지 어, 행사를 하려고 지금 시간이 어, 6시 어, 46분 여기 보이죠 어, 이렇게 자 2022년 그래서, 어, 행사를 하려고, 이렇게 방금 떡이 왔어요. 떡이 왔는데, 떡이 이렇게, 아, 김이 뭐락 뭐락 납니다. 보이죠? 이렇게 어, 해서, 예. 예, 준비 다 했습니다. 지금 46분, 이제 예, 바로, 이제 예, 시작을 하겠습니다. 이민연, 어, 그, 동지, 아, 이제 행사를 이제 마쳤습니다. 마치고, 아, 이렇게, 이 천일이 사진 찍을 걸 찍고 그렇게 하는데, 오, 그, 이 제자들이나, 얼마 중생들 초를, 천일이 킬걸 켜줬네. 초 꽃이 켜자마자, 이렇게 예쁘게잘 피고 있어요. 어, 그래서, 어쨌든 뭐, 꼭, 꼭 초에 꽃이 피어야 좋다. 뭐, 이런 건 아닌데, 하여튼 간에, 초에 꽃들이 피고 그러니까 아주 좋습니다. 이렇게 해서, 떡 이렇게 올리고, 예. 네. 또 이렇게 세 가지가 올라갔어요. 응, 세 가지 이렇게 올리고, 이렇게 쭉 해가지고. 오늘 저 케이크! 케이크도 올렸습니다. 그 서울에, 아, 사는 다른 중생이, 아, 제자가, 아, 어, 저기, 선생님, 케이크도 올리세요! 케이크! 그래가지고, 또, 아, 없는 돈에 돈 붙이지 말라니까, 돈을 붙여가지고. 그래서 또 이것도 더, 올해는 그래서 준비가 많이 됐어요. 응. 이렇게. 많이 돼가지고 이 천들이 그그재들 예. 열심히 올린 금전 가지고 아주 그냥 올 이민년 동지는 아주 그냥 화려합니다 그냥 응? 물가가 비싸서 그렇지 어 응? 어쨌든 성심성의껏 챙긴다고 챙겼는데 케이가 한번 가까이 한번 볼까요 케이? 응? 알라뷰. 비 알라뷰. 예 K 자, 이렇습니다. 아, 천일이에요, 천일 법사. <웃음> 자, 오늘은 이민년 둥긴 날이에요. 이민연. 오늘, 아, 음력으로는그 11월 20, 11월 29일, 29일이면서, 아, 이제 그 마지막 날이에요. 내일부터는 12월 1일. 12월 1일이고, 아, 오늘 이민년 둥긴 날인데, 보다시피, 천일이, 어, 실장님전에 이렇게 인사를 올렸습니다. 올해, 이민년 매년, 그, 동진날, 이 천일이 어, 행사는 좀 했습니다만은, 이번 동지, 이민년 동지는, 어, 좀 특별했어요. 왜 특별했냐. 원래 집 나갔던, 어? 그, 집 나갔던, 그, 쓰글름, 그 재단음이, 어, 선생님, 그 놈은 옛날에도 그, 이게, 이게, 떡을, 이게 떡이에요, 이거. 이거. 예, 팥, 팥씨를 이렇게 울리고, 인사할 적도 있었는데, 뭐 이놈도 생각하고 시더니 선생님, 원래 저, 저, 동진나라라고 이렇게 과하게 안 해요. 과하게 안 하는데, 이놈이, 선생님, 울리고, 인사하러 하고 싶어요. 그래서, 그렇게 음, 해라. 했더니, 이놈또 지가 이게또 인사를 하다가, 좀더 크게 울리고 싶어요. 뭐 이래가지고, 오늘, 이민연, 그러니까 여자거 동지 인사 중에 이천일이 제일 크게 한것 같아요. 제일 크, 제일 커! 그냥, 떡, 도 지금 세 가지나 올라갔어요. 세 가지나. 그래서 전 안에 좀 이제 또 겨울에다가 볼것 같은 많이 비싸고 그러다 보니까 정말 장볼거 없어요. 장볼 거. 그래도 성심, 성의껏 차리고 인사 올린다고 그렇게 인사 올렸고. 어 이제 그 천일 그 제자들, 아 천일을 따르는 제자들이나 중생들, 아 이런 사람들 필요한 거 추구 다 했고, 애군 낙살, 음다걷어서아 이제 어? 하고 새로 이제 맞이하는 음? 이제 개미년개미년잘아 풀고 가시길 해 달라고 이렇게 인사를 했어요. 인사 마치고. 어, 사진 몇 카트 찍고, 응? 그리고 앉아서 이제 여러분들이랑 잠깐 영상, 여, 영상, 어, 찍, 한번 찍는다고 찍어보는 거예요. 어, 돌아오는 개매년, 어, 모두가 다, 어, 잘 살기 바래요 나는 그냥, 그냥 막복받으어소리 나네 해. 못 해, 그건. <웃음> 서울 제자아이가, 이번에 저, 서울서 지금 6시차 타. 6시 버스, 아, 탔다고 했는데, 좀 있으면 들어올 거예요, 지금 시간이. 어? 시간이 지금. 아, 아, 아, 지금. 7시 37분이네. 응? 아, 대전, 대전 참 눈이 많이 와요, 지금. 눈이 많이 와. 좀 전에 그 새벽에 6시 반에, 그, 떡을, 떡집에서 떡을 가져왔는데, 아, 막, 같다같 눈이 막, 이만큼은 아니고, 이만큼 쌓였어요. 그래서 막 쓸고, 떡 들고 갔는데, 잘들 보내시고, 어, 여기까지입니다. 자. 어 하여튼 그 이번에 제자들 덕분에 아이가 뭐 아주 그냥 멋들어지게 잘 차렸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초에 꽃들도쫙촉켜졌는데꽃들도쫙 펴요 어, 아주 멋있게 잘들 보내세요 어? 음. 오늘 동진달 눈이 잘 와요 오이구 이제 동진사하고 나왔는데 아까 천일이 쓸었어요 쓸었 이렇게 쓸었어 쓸었어 어저신문봉다리인데 쓸었는데 눈이 멍커맞어요 지금 응? 연꽃 줄기에 이렇게 눈이 쌓여 있어요 저기도 그렇고 눈이 아직 사레기가 좀 와요 응? 이렇게 여기 연꽃 죽은거 여기 한번 좀 볼까요 이렇게 어. 예, 다시 한번 쓰려야 될것 같아요 아주 잘 날립니다 네.